자 과산화물값입니다. 글자 그대로 자 과산화물이 생성되어 있는 그 양입니다. 과산화물가가 높다는 얘기는 과산화물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이 얘기입니다.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자 이거는 이중 결합이 있는 우리가 불포화 결합을 가졌는 특히 이 지방산에서 이중결합에 이제 산화가 되면서 이게 과산화물이 만들어져 나와요. 이 과산화물가가 높은지 낮은지를 갖다가 실험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책에 거기에 보시면은 자, 유지 산화에 생성된 과산화물에 포타슘아이오다이드 KI를 가하여 반응시키면은 유리된 요드가 요드가 나옵니다. 그 유리된 요드 양이 얼마나를 이제 실험 값을 구해요. 자, 구해가지고 구해가지고 값을 구했을 때 과산화물가가 12하면 신선한 기름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20에서 100은 3폐 됐다. 3폐 됐다. 신선하지 못하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 나오는 것이 카본일까? 나옵니다. 카본일까? 자, 거기에 카본일과는 위쪽에 유지 과산화물이 만들어져가지고 그 과산화물이 분해됩니다. 또 분해돼서 나오는 이 카본일 화물 양이 얼마냐. 이걸 유지 1kg에 대해가지고 몇 mg당량이 만들어졌나. 이렇게 실험해서 구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카본일가가 높다는 얘기는 신선하지 못하고 벌써 병패, 뭐, 상패, 이런 것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때 이 정도 카본일가가 나오면은요, 유지 향이나 맛, 이런 것들이 아주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선하지 못한 기름에 과산화막, 과산화물가뿐만 아니라 이 카본일가, 를 실험해서 구해서, 구해서 우리가 값을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아세칠가입니다. 자, 아세칠가는 뭘 의미하냐 하면 자, 아세칠가는 여러분 교재 첫 줄에 유지에 존재하는 하이드록실기를 가진 지방산 함량을 나타내는데 자, 실험은 그와 같이 유지에 무수초산을 가해서 이렇게 반응을 시켜가지고 이 값을 구한다. 근데, 에, 순수한, 순수한 트라이 아실 그리세롤의 아세칠가는 0인데, 0인데, 이제 이 피마자유라든지, 뭐, 에, 리시노레산 이런 것들은 자체가 아세칠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세칠가가 높게 나와요. 피마자유 자 이쪽에 146에서 한150 정도로 높은 값을 나타냅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무조건 높다고 해 가지고 뭐 신선하다 신선하지 못하다 이 판단은 불가능합니다. 자, 일단 아세칠까 그다음 라이카트, 말쓸까? 자, 이거는, 어, 유지의 휘발성 지방산이, 그러니까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자, 이거를 구한 값입니다. 유지 5g을 비누화 하고 났어요. 산성에서 수증기를 정유를 시키면은 휘발성 그탄소수가 적은 그런 지방산은 휘발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휘발대에 나오는 그 휘발성 수용성 지방 지방산 양을 양을 우리가 이 실험으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 휘발성 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0.1 노말 KOH 수산화 포타슘 밀리리터로 표시를 한다. 자 이게 주로 이제 휘발성 산이 뭐냐 하면은요, 부티르산하고 카프로산이 주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 휘발성 수용성 지방산인 부티르산이나 카프로산이 많다는 얘기는 이 나이 카트 많이 쓸까가 높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주로 어디에 이 방법을 어디에 쓸수 있냐 하면 은 일반 버터하고 마가린하고 구분하는 데쓸수 있습니다 버터와 마가린 마가린은 이와 같이 휘발성 지방산이 부티르산 이런 게안 나와요 그래서 거의 안 나오는데 마가린 버터는 한 26에서 32 정도 나와요. 마가린은 일반적으로 뭐한 0.55에서 5.00, 5.50 정도 나온다. 이렇게 보면은, 자, 이 값이 낮다는 얘기는 순수한 어떤 버터 종류가 아니고, 그냥 마가린으로, 마가린, 마가린과 버터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덟 번째, 자 폴렌스카. 자, 자 이거는 유지를 알카리성 용액으로 비누화하고 난 다음에 황산 처리하고 났어요. 이제 수증기 정류했어요. 그러면은 수용성 희발산이 휘발성 산과 비수용성 휘발성 산으로 이제 구분이 됐습니다. 근데 수용성 휘발성 산은 앞쪽에서 우리가 그 7번에 라이카트 마이슬카로 확인을 했고 휘발성 산이 아닌 비수용성 휘발성 산은 자, 여기에 중화하는 데 필요한 KOH 양으로 자, 이 값을 구합니다. 구했을 때, 자, 버터는요, 값이 한 1.5에서 3.5가 나와요. 팜 핵유는 16.8에서 18.2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우리가 버터 내에 팜 핵유가 포함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확인이 가능하다. 폴렌스카를, 폴렌스 칼을, 폴렌스 값을 이용을 해서 버튼에 팜 핵유, 팜 핵유가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이 가능하다. 자, 이 방법이 폴렌스 핵가. 그 다음, 아홉 번째, 해헌업가. 회원업가. 자, 해헌업가는 유지 속에 물에 녹지 않은 지방산 양을 전체 유지에 대해서 한몇 퍼센트가 되는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자, 여기에서 해은어가가 약한 95% 내외인데, 만약에 저급 지방산이 포함된 코코넛 유는 한 80, 90, 뭐 소고기 지방은 약한 60, 96에서 97, 돼지고기 지방은 약한97 정도로 자이 해어넛과의 차이가 나오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유지에 대한 이렇게 물리적 화학적 자 이거는 지금 화학적 성질을 이용한 실험 방법들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참 많아요. 자 이렇게 많은 방법들 중에 우리가 활용을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그 신선한 기름을 어떻게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겠느냐. 가능하다면은 이와 같이 산화에 의해 가지고 산패되고 과산화물 만들어지고 가수분에 대해 가지고 신선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방지를 해 줘야 돼요. 자, 그 방지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 되게 보면, 자, 이, 유지를 이렇게 저장 기간을 오래 이제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갈 때,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유도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유지가 신선한 상태 유지될 때까지 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느 시점에 이제 산패가 발생되면서, 산소 흡수되고, 과산화물 과산화물을 만들어졌다가 최대의, 최대 항상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최대 과산화물 만들어졌다가 과산화물 양이 또확 줄어듭니다. 이 과산화물이 무엇으로 카보닐화물로 분해도 되고 이렇게 해서 과산화물 그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과산화물가만 보고 나서 신선한 기름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카보닐화물 양도 우리가 구해야 되고, 점도는 점차점차 점차 이렇게 높아집니다. 그러면, 자, 이3폐 발생되기까지 이 기간을 유도기간이라고 이러는데, 이 유도기간을 오랫동안 가지고 가면 가장 바람직하겠지. 근데 그걸 가지고 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는 그렇게 가져가는 거 쉽지가 않다 이얘기예요 그럼 어떤 방법을 쓸까? 자, 유지가 있는데 이게 지금 만약에 어떤 라디칼이 형성되고 되었다면은 이때부터 바로 뭐 산패 일어나고 거산화물가 나오고 막 이렇게 변질이 됩니다. 그때 변질될 때 에너지, 가열을 시킨다든지 빛이 있다든지 금속이 있다 이러면은 굉장히 이 산패 속도가 빨라집니다. 자, 이걸 어떻게 억제할 것이냐 자,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라디칼 반응이 연쇄 반응입니다 자 보시면 과산화물 생성 과정이 이렇게 공기 중에 산소와 유지가 반응을 해서 자 이렇게 포옥시 라디칼 만들고 이것이 또 자유라디칼 만들고 계속 이렇게 다른 유지 역시 또 과산화물과 만들어버리고 완전히 체인 리액션으로 아주 급격하게, 급격하게 산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이 산화를 억제를 하자, 방지를 하자. 그러면은, 과산화물 만들어져서 분해되면서 이런 라디칼 만들었어요. 이런 라디칼들이 케톤, 알데하이드 뭐, 이렇게 산화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 라디카를 없애줄 수 있는 생성 안되고 생성됐다면 그걸 빨리 제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자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하자 지방산 종류에 따라 빛에 따라 금속에 따라 온도에 따라서 수분에 따라서 산소 농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산폐 영향을 미칩니다 자, 미칠 때, 뭐 이거는 뭐 우리가 산패되면은 당연히 응? 이렇게 과산화물 나오고 휘발성 물질 나오고 뭐 유리지방산 높아지고 거품 생성되고 색깔 점도 올라가고 극성 물질 나오고 뭐 고분자 물질도 이렇게 생성되고 불포화 또는 확 떨어지겠지 그죠? 자, 이걸 억제를 하자 어떻게? 이거 억제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항산화제 얘기를 합니다. 항산화제 산화를 방지한다 억제한다 항산화제가 여기에 만약에 이렇게 라디칼이 생성되었다. 여기 AH 라고 그러는게 산화방지제 항산화제입니다. 이 항산화제가 항산화제가 이 R 라디칼의 수소를 공급을 해줘서 자기 자신은 라디칼이 됩니다. 그 다음 과자나물의 라디칼도 역시 이렇게 라디칼을 없애줄 수 있는 역할을 항산화제가 해야 됩니다. 이때 항산화제가 항산화제 자체만으로 역할을 하는 것보다 상승제가 옆에서 스포트해주는 물질이 하나 있다면은 자 존재할 때 예로서 이 A 항산화제가 라디칼이 됐는데 이 A에게 BH라는 어떤 상승제가 도와줄 수가 있다면은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가주면은 항산화제 역할을 또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상성제가 존재할 경우와 존재하지 않을 때의 항산화 역할은 항산화제의 그 능력은 많이 달라집니다. 자, 이런 것들이 산화 억제에 사용되는데 천연 항산화제가 있고요. 합성한 항산화제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자, 합성 항 산화제 대표적인 게 BHA, 들어보셨을까? 부칠 하이드록시 아니조월이라는 약자 이름입니다. 이건 부칠 하이드록시 토르엔입니다. 자, BHA, BHT, 그 다음에 뭐 PG, 뭐 EP,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항산화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항산화제가 수소를 제공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라디칼에 어디에서 제공됩니까? 보세요 여기에 패널 그룹 OH 알콜 그룹의 요 수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항산화제 그다음 상승제는 또 어떤 종류가 있느냐? 오? 자, 유지 3패 측도, 어, 랜시메트 장치라고 하는 거. 한번 봅시다. 자, 유지가 공기를 불어 넣어가지고, 여기에서 휘발되어 나올 수 있는 거는, 여기에 정유수에 휘발되어 나오는 걸 흡수를 시켜가지고, 여기에 전극을 이용해서, 전극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휘발되어 나오는지를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장치. 자, 그 다음, 유지, 정제, 탈금, 탈산, 탈색, 탈취, 뭐, 동유처리. 자, 작년 시험에 동유처리가 나왔었죠. 경화, 에스터.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 Alors, 어차피 다 못하겠네?